이거 요네 템 뭐가야 됨? 어 요네 이거 몇전히 한번 올려도 되는데 무한에 대검 올리면서요. 무한에 대검. 무대가 나오면 이그 순간은 나의 협곡은 나의 무대지. <웃음> 무대를 무대 맞아. 나의 무대? 아니 초가스가 무슨 내 마음을 훔초가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짜증나게.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또 리타라는 광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이제 시스템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리타 한번 제가 또 광고를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저번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이 호스트 센터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매칭을 잡아주는 조금 더 편리하게 시스템인가? 자. 자, 또 자료 조사를 했는데 자, 10시부터는 누나님이 진행하실 예정이시니까요. 네, 이렇게 호스 다들 어서 오세요. 네, 호스는 정민준.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이러... 오시 오시고요. 처음에 이렇게 채팅을 쳐요. 저희 플레이어분들 매칭해 드리는 시스템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 10시까지는 환타. 자, 여러분들. 벌써 보스님께서 올라오신다고 또 지원이 왔습니다. 제가 보스를... 자, 보스를 오세 번째 지원이죠. 보스님이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실 보스님 이름은요 리타 7973492님께서 올라오십니다 자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딱올 리타 7973492 형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492님 마이크가 가능하신 상황이실까요? 아 마이크가 불가능하시면 그냥 채팅으로 쳐주셔도 괜찮으십니다 마이크가 없습니다 <웃음> 처음 올라오신 것 같으신데요 뭐 하시고 싶은 게임 그리고 네, 아무튼 뭐 이런 의뢰시 원하시는 플레이어의 성별 인원수 그리고 뭐, 뭐 칼바람 하실지 랭크 하실지 일반 하실지 이런거 말씀해 주시면 티어 때 라인 이런거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바로 제가 깔싸만 분들로 플레이어분들로 매칭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롤 합니다 발행구합니다 한명 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런 리타4 9형 님께서 로라시고요. 다른 <웃음> 구하고 남자 한 명, 여자 한명 구한다고 하시네요. 티어 때랑 라인은 어떻게 상관없으실까요? 4 9형 님. 아, 티어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다 알려 주시면 3초 카운트다운하고 올려 드립니다. 빠르게 올려 주셔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3 2 1 갑니다. 빠르게 올라오세요. <웃음> 자룰잘이가고 있습니다. 더 이쁘신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총두 명. 티어 상관없고요. 아무튼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가 선택을 하나님. 해서 고맙습니다. 이제 의뢰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올라오신 여덟 분 분명히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기회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사구 형님 지금부터 자기 소개 듣고 어, 각 플레이어 분들의 매력을 들으시면서 그 매력을 듣고. 두 명을 고르신 다음에 의뢰를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어 누구부터 가볼까요? 자 우리 유빈님부터 가볼게요. 잘하는 반갑습니다. 사람 한명 뽑고 해보자. 아, 네. 저 목소리 들리나요? 아 네. 어, 너무 너무 선명하게 잘 들립니다, 유빈님. 아 네네 <웃음> 안녕하세요. 네 유빈님 반갑습니다. 자 사구이 형님께 유빈님만의 매력 그리고 뭐 티어 라인 가는 거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매력 어필. 회장님저 룰루 맛집으로 소문난 유빈 플레이언데 나플래카드 찍었다고. <웃음> 어, 혹시 저랑 자랑 어떠신가요? 어? 아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어 우리 쭈님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레이어 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사구이 형님에게 <웃음> 어 쭈님에 대한 어떤 정보나. 어, 매력 이런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이거, 이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율드댕님 생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있어요 어? 저번에도 같이 너무 재밌게 했었거든요 아, 두댕나 기억하지? <웃음> 지금, 지금 4고인님께서율드댕님이신가요네 맞아요 제드 장인그율두댕 씨. 아 나이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쭈님도 만나봤고요 그럼 우리 자, 나는 정민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민준님 또 목소리 또 들으니까 아 기분이 좋은데, 민준님 또 우리 율드댕님께 우리 민준님의 매력 이렇게 한마 한마디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한국 야수 장인협회 협회장 정민주입니다. 오. 저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율드댕님과 만난 전을 서본 사람으로서, 오. 율드댕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잘한다고 볼수 있죠. 나 정민준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나정민준은 진짜 오질나게 잘합니다 야스오를 뽑는 순간 협곡이 중요해요 이렇게 한 번이면 이제 세상의 모든 콤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낸야스를 이제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저 그만큼 야스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신 우리 정민준님 소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 나쁘지 않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디뻔님 만나보겠습니다 주디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디퍼님 사구인님께 우리 율두댕님께 어, 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율두댕님. 저는 주디퍼입니다. 저의 브론즈 실버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사구인님. 우리 같이 부실 동네에서 칼춤 쳐 보시지 않을래요? <웃음> <웃음> 아, 좋습니다. 자, 주디퍼님 어, 노래 한 소절 가능할까요? 오케이 바로 갑니다. 그리고 노래 없고 애교까지 갑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가, 한번 가보시죠. 자 3, 2, 1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질 사람은 어이, 자, 너뿐이야. 나는 들리지 않아. 넌 가끔은 자신이 오, 없는 잘하는데? 미래를 미안해하지마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이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네. <웃음> 애교도 보여드리는데 이제 애교는 상상, 상상으로 한번 봐주세요 네 지나간 애교이긴 한데 한번 할게요 1 2 3 4우이3아 여기 8명 중에서 여성 한분 남성 한 분에게 의뢰를 넣어주시면 바로 이제 매칭이 완, 완, 완, 완료가 되는 겁니다 율두대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을까요? 조금 선택의 시간을 드리고요. 그쵸죠 부금 세팅 좀 하시고요. 바로 뱀픽 <뱀비> 부금, 뱀픽 <뱀비> 부금 확인이요. 일단 남성 한 명을 뽑아야 돼. 나랑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야수, 야수 한번 뽑아볼까? 야수, 야수 잘하신다고 하시네요. 과연? <웃음> 야수 뽑을게요. 좋습니다. 우리 일단 나는 정민주님 남자 한명 뽑혔고요. 구독도 좋아요도 그래야기.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눌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디코를 한번 걸어볼게요. 제생아 오랜만이야. 하위. <웃음> 하이. 저 이번에도 캐리라로 가볼까? 아, 이번에는 저도 있습니다. 건너지 아, 아. 안했 거예요. 아니, 야스 씨는 있어. 제가 이제 초이스한 이유는 이제 얼마나 네네. 잘하나 한번 보고 싶거든요? 아이고, 좀 부담이 좀백배네요 지금 티 어디예요? 아, 여기 아, 아이디. 참. 저 아이디 검색해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아 아이디요? 저거 생배 아, 아 생배를 아 생배충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러운데 아, 뭐 네, 플레이 <웃음> 아, 아. 아니 아니 야수 장아 자...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칠, 실력을 보면 되지 실력을 <웃음> 저는 어, 협북에서 보여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 야쏘씨의 실력 한번 볼게요. 네. 승률 36. 아 45.45%, 45%, 평점 1.79. 네. 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주 잘하네요. <웃음> 그건 뭐야. 저는 그냥 벤다의 필요가 아, 없어요. 막을 놈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은 내가 일단 변수. 팔다리가 잘렸거든요? 님들? 어이고 제드가 밴려버렸네. 어떻게 제드가 밴드했는데 이러면 아, 나, 나, 어쩔 수 없이 몰랐어. 연애로 어? 해야지. 해봅시다. 저희 이길 수 있죠? 네 나이스. 오케이 캐리한다는 말. 겠네요 그래 금화첼. 백승기. 그리고 나도 이제 세판첼. 그 다음에 쭈도 다이아. 같은 플래티 나이스. <웃음> <웃음> 물론 그치. 그치. 어 뭐야 왜 다이아 잡혀? 어? 사실 내가 자랭 MMR이 높아. 아니 다이아 1이 잡히는. 이거 어이구, 맞아? 오, 이게 맞나? 어, 이제 솔랭도 다 다이아인데요? <웃음> 솔랭도 다이아인데. 나도 있잖아? 이제 다이아? <웃음> 이제 벡스는 플레4거든요. 이거 지시면 이제 약간 체격이좀 있을까? 와! 방정각 <웃음> <웃음> <당정강> 이제 나오겠는데? <웃음> 네, 분석 완료. <웃음> 혹시 민준 씨. <웃음> 네, 네. 라인업 그고 있었어. 아, 근데 벌써 힘든데 나는 이거 벡스? 그검 들고 이거 맞나? <웃음> 아, 근데 요즘에 이거 뭐, 도랑 진짜? 방 도랑 방패넣으라고 해가지고. 하이모인거 띠껍네? 이거 완전 조져야겠는데? 백스 노플! 쭈! 어. 딜종! 아, 나, 나 거기까지 못 가! 아, 이 어, 어 선수 뭐야! <웃음> 어허! 아, 어, 지금 질투하는 피해 피해 피해 거야? 거. 어, 잠깐만! 이거 저는 계속 들어갈게요. 깔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와 씨, 어. 큰일 날 뻔했다. 39살 유브남 정글러한테 죽을 뻔했어. 어, 형. 아, 어, 우리 사이러스 미친 짓 했어. 와, 저거 하이머딩은 포타 몇개몇 대를 깨지는 거야? 아니, 아픈 번에... 이제 컷 나이, 나이스. 내가 맞아 줄게. 다른 건 내가 막아 줄게. 이거 아아 포는못 참지. 아, 패포 놓쳤다. 나 놓쳤다. 아, <웃음> 나, 나, 나, 아 뭐야? 나 이거 맞아? 따봉 하나 날려 주고 개목까지 잡아야지. 띵거 띵거 띵거. 나이스. 아이스 아, 이거 죽어. 이거 쭈 한번 미드, 미드 와 볼래? 아, 오케이 오케이. 갈게 갈게. 이거 이거 뒤봐 볼래? 뒤. 이거. 아, 이거 템 나오면 이게 어차피 근데 요네는 그렇지. 요네는 이제 템 아, 하나 뜨는 순간 그게 거의 뭐3 템이야. 한번더 그래. 갈게. 어 가. 이걸 이걸 원한 거였구나. 어 맞아 맞아. 아. 이게 바로 상남자죠. 아내 서포신데 이거 <웃음> 뺏겨버렸네. 원나 <웃음> 난데. 오늘은 제가 의뢰했으니까 의뢰자한테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 에번 맞혀놨잖아. 기절도 한번 났잖아. 어 이게 내 입에 너무 더워. 이게 내 입에. 잠깐만 나도 나도 죽을 거 같은데? 어?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거기 거기 거기 하이머딩 거가? 하이머딩 거가? 탈탈 탈. 와이 미쳤어 미쳤어. 야수 금주. 어때 나이, 어때 나이스, 어때! 나이스 나이스 질렸어 그냥. 나이스.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오 베크 어, 아니 벡 벡스. <웃음> 백크 백크 백크 백크, 아, 백크. 백크. 와사이러스 미쳤다 그냥 미친 판단 아, 백크 높을? 아백크 아, 백스 백스 높을? 백스 높을 이거 <웃음> 바퀴만 나온 줄 아네? 살짝 쓸쓸하네 음, 미친 판인데? 아카롱 아, 뭔데 이거? 아카롱 왜던지어 어이야 y o u h o l y physical <웃음> 아, 그래 그래 아군이 알... 아, 당했습니다 내려가는 중이에요. <웃음> 원래 바텀이 약간 똑같이 나이기였나? <웃음> 와 근데.. 살았다. 야수, 야수 혼자인데 짜 아무것도 못하네? 글쎄 이게 그냥.. 까비. 야수도 잘하네. 하하하 <웃음> 이게 야수지 <웃음> 잘한다. 요정.. 나는 백. 아 근데 솔직히 궁을 내가 탑에서 안 썼으면 우리가 그냥 이긴 건데 나도 안됐고 내가 너무 착했다 괜찮 괜찮. 이즈 그냥 십트스 만들어버리고 그만이야. 따주나? 어 땄어. 따다 따다 따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더블킬. 연애 성장주. 어 이제 앞이 잘한 거야 지금. 어열 앞이 잘한 거냐고. 쏴봐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부비 부비 부비 나나궁 있어. 싸워도 돼. 또 위에. 나또 나한테, 나한테 와 이거. 괜찮아. 소라카궁 있어. 쟤는 나, 근데 나궁 있어. 나궁 있어. 오케이. 살아버렸어. 위험할 때. 궁 하면 내가 쫓줄게 오케이. 오케이. <웃음> 구원라고말안 하면 안써줄 거야. 궁! 우! <웃음> 쏴았어아씨아 <웃음> <웃음> 아. 아, 아이고. 아나나 제왕판. 나 <웃음> 아, 아싸 맛있다. 아싸, 아 나도 먹어야 돼. 어 어. 아 근데 나나 나... 아니 이거 이거 뗄 때까지는 같이 먹으라고 배웠어요. 그거 어, 맞지. 아 그치 그치. 아 집중을 와, 못했네. 서포터가 먹을 수 있는 골드는 와드밖에 없을 텐데. 아안 나올 건가? 산대 서포는 공주인데 공주 애돌공주. <웃음> 나는 여왕이야. <웃음> 응, 나는 그 이상이야. 쥘수 없지. 머리가 좀 띵하네. <웃음> <웃음> 와 근데 진짜 싫다. 이거 두경네나궁 아. 있어. 진짜도 있다. 어, 베트노고? 궁 알지? 와 어. 요네 요네. 요네 요네 오! 요네. 요네. 요네. 나나나썼어나썼어 나 이거 요네 템 먹어야 됨? 어, 요네 이거 여정의 꿈 올려도 되는데 무한의 대검 올려 있는 요 무한의 대검? 무대가 나오면 이그 순간은 나의 형곡은 나의 무대지. <웃음> 아, 나나나 찬성 나, 나 눌렸어 그 무대를 무대 맞아 나의 무대? 아니 초가스가 무슨 내 마음을 훔 초가스 같은 네. 소리 하고 있어 짜증나게. <웃음> 아니 뭐야? 서로 뭐, 나은사는 나였나? 이거아대이거 <웃음> 이거 보니까. 백스, 백스 와봐. 와봐, 와봐. 어. 아. 아, 잠깐 오기만 해, 오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아, 나, 나 이거 뺄게요! 아, 이거 이거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 <웃음> 미쳤다. <웃음> 아니, 아니, 여기가 다이아야? 나도 그냥 야, 이기겠는데? 아, 아, 서린 나왔는데? 아, 아, 너무.. 아, 이건 너무 아쉬운데? 너무 쉽다. 승리. 너무 쉽게 이겨버렸는데? 아이고. 오케이 아 오늘 두분 좋았습니다 이제 아네 재밌었어요 늦어갑니다. 나중에 또 의뢰하면 또 받아주시나요 두 분? <웃음> 아, 당연하지 언제든 오시렴 네, 아니 두 이때는... 분이 차라리, 아, 차라리 나를 의뢰해주 <웃음> 저도 5 0판 쏘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도 또? 응 <웃음> 음, 네, 다음에, 다음에 또, 또 하자 보고... 아, 가볼게 나 이제 어, 네.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이렇게 텐션 좋은 분, 혹은 이제 이렇게 되게 클럽 같은 분위기 좋은 어플이다라는 걸. 아무튼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링크 적어 드릴 테니까 거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